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슈퍼그룹인 BTS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약 5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60억원 가까이 기부했다고 합니다. 2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상품 및 앨범 수익금 등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통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뮤직이 이곳에 기부한 금액이 지난달 기준 총 59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은 2017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빅히트뮤직의 사회공헌협약 체결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앤드바이올렌스를 지원하며 전세계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회복과 폭력 예방을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BTS는 2018년과 2020년 UN 총회 연설을 비롯해 콘서트,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에 대해 알리며 전 세계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BTS 멤버들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5주년을 맞아 이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튜브의 기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이 지난 5년간 우리 일상의 배경음악 처럼 조금씩 스며든 것 같다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러브 마이셀프 를 떠올리신다니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이제 곧 연말이니까 올한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해줬는지 주변에도 따뜻함을 나누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의미있는 마무리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ts 멤버들은 당분간 단체 활동 공백기를 갖는다는데요 다음 달 13일 입대하는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솔로 활동을 병행하고 멤버들과 빅히트 뮤직은 2025년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음까지 따뜻한 BTS 멤버들 그들은 정말 천사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